오왕들을 이렇게 많이 볼수 있거든요? 와 진짜 와. 크네요. 진짜. 이게 아로와나 맞나요? 와 오왕이 진짜 다 크네요. 오. 와 확실히 다르다. 애니몰로 t 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티 v 의 테드 디케입니다자 오늘은 어, 남양주에 위치한 아쿠아프로 본점에 왔습니다 그죠 네. 네. 여기 수입상이고요 오늘도 검역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오랜만에 어, 이렇게 방문기를 찍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검역 현장과 아쿠아프로 내부를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보실까요? 네! 네. 자, 아쿠아프로 내부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어, K 아쿠아 라인과 비슷하게 많은 어항들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K 아쿠아 라인과 달리 이렇게 초대형 어항들을 이렇게 많이 볼수 있거든요. 와 진짜 와. 크네요. 진짜. 이게 아로아나 맞나요? 아요홍용홍용어 맞아요? 네. 어, 오케이. 와. 좀 이따 아쿠아프로 사장님도 한번 만나 뵙고요. 네. 유명인 열소남님까지도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 이건 뭐야? 오스카에요? 네. 어. 오, 여기 이쪽에도? 이렇게 자이언트 브라미나 응. 있는 수고요 이럴 수도 있 폴리테르스라는 아, 중이야 폴리테르스 오케이 아프리카 사네 한번 보여, 보여주시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인트로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상세하게는 찍지 마시고요 네. 저 검역표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쵸? 검역표 네 검역표 다 가려야겠다 검역이 끝난 건가? 생물 검역표라고 이렇게 희라내도 네. 있네요 여기가 아쿠아프의 주력 디스커스입니다오 이게 사고싶 많아 요아 예쁘긴 하네 사주세요 빨리 <웃음> 얼마 모릅니다 아 진짜 네, 일단 물어보시겠습니다 네자 이제 어항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어 아쿠아 프로의좀어 항상 이렇게 리더하시는 그열소아님을 한번 만나볼텐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뒤쪽에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갑작스러운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요? 네. 아, 한번 가볼게요. 안 안계신데안 계신데? 네. 어? 어, 열소남입니다! 열소남입니다! 열소남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카 프로의 열사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역시 이거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라 목소리가 더 크고 멘트도 정확하신데 어, 오늘 검역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 저희가 어제 검역이 정말 늦게 돼가지고 오늘 아... 여기 매장에서 검역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검역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매장에서 검역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지금 보시면은 수산 검역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 지금 검역 중이라서 붙어 있는 거고요. 아, 검역 중이라서 네네네. 아직 끝난 건 아니구나. 아직 니아 끝난 게 아닙니다. 예. 네. 그러면 그검역은뭐 모든 걸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수입 들어올 거예요? 어제 수입 아. 들어온 개체들만 검역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음. 뭐 아쿠아프로에 와서 보니까 이제 뭐 디스커스들도 많은데 혹시 추천해주고 싶으신 어종 어, 같은 거 있나요? 여기는 주력이랑. 아주력이라 아, 저희가 지금 저희 매장에서밖에 없는 이제 야생 디스커스들이랑 그 다음에 저희 매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진짜 조금 흔치 않은 그 계량 디스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아, 예, 오케이, 같이 가시죠 예, 같이 한번 가보시죠 요, 여기가 끝이에요? 아쿠이. 아니요, 아쿠아프로는 세동이 있습니다 아. 한동두동세동 동, 동 이렇게 있는데 잘 모르세요, 그래서 꼭 오시면은 저희 직원들한테 어세동 있다고 했는데 다 아, 어디 있는가? 오케이, 오케이. 네,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건물 안에 세 동이 있다는 네.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오 여기 이제 추천해주고 싶으신 네, 디스커스가 지금 보시면은 디스커스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지금 큰 황에 이렇게 디스커스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정면에 보이시는 디스커스가 지금 엄청 귀하고 그 다음에 엄청 가격도 더가고 이쁜 디스커스인데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건 야생 디스커스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보시면은 사실상 크게 막 엄청 이쁘다라고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는데 얘네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엄청 이뻐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덜, 덜 이뻐지고 할수 있는 케이스가 야생 디스커스거든요 몸통이 아. 새빨개질이 죠 혹시 그 네. 가격이? 이거는 이제 가격은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 진짜요? 네 안돼요? 아예 재미나 재 이제 그 소비자가 는 지금 100만원이 상당히 아. 조금 넘는 네 100만원 들었을 때 살짝 약간 놀랍긴 한 <웃음> 금액이지만 예전에 한번 케이가 혼자 와서 그 블루..뭐죠? 블루..블루 크레스트 블루, 블루, 블루 크레스트그 디스커스 350만원짜리 받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 남아있나요? 어 아직 있고요 어. 지금 그때 보여드렸던 블루 크리스트는 이제 블루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만 있는 이제 빨간 계열의 디스커스 계량종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개체들이 지금 조금 고가이기도 어. 하고 어디서도 아쿠아 프로 매장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아, 디스커스 개체들이에요 홍작이라는 애들인가요? 홍작, 그다음에 라인홍월, 그다음에 주월 이렇게 세 종이 들어 있습니다. 와, 그럼 이거는 혹시 가격이? 이것도 이제 그 블루크레스트랑 맞먹는 가격이 <웃음> 한 마리당 이제 이한 그렇죠. 이... 쌍으로 한 그만. 네, 그렇죠. 어마어마해. 저 한번 저쪽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번 돌아가 볼까요? 뭐가 있을지. 와.. 우함이제막 크네요 알텀! 야생 알텀이 있는 수저 같습니다 알텀이다! 맞네요 엔네 아.. 저 뒤에 있네요 저 뒤에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동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아웃이 좀돼 있는 것도 있네요 네. 오 와 확실히 다르다 와. 근데 앞으로는 네. 그냥 일반 사람이 와도 되나요? 네, 아, 그래, 그래 네. 네. 사과, 사과, 사과. 네, 네, 네 여기 오. 상관은 어떤 공간인데? 지금 여기는 저희가 이제 플래코나 이제 소형종 어류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플래코를 번식도 하고 그 다음에 플래코를 이제 여러 가지의 플래코들이 보통 이제 2층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래코는 1층에 잘 없으니까 플래코 보시려면은 2층으로 꼭 올라오셔야 돼요. 2층 네, 보아 여기네. 실물 어떤지. 와 이거는 진짜 엄청 생각보다 엄청 푸르. 프루... 푸른 블루빛이 많이 나네요. 그쵸. 네. 어... 실버를 훨씬 예쁘죠? 한 쌍인 거죠? 한 쌍입니다. 어, 알... 자, 이제 사장님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네, 한번 가보시죠. 자어 저번에 저희 영상 중에 한국관상생물협회 세미나에서 주최해 주셨던 아쿠아프로 사장님을 다시 한번 만나 뵐 텐데요 오늘 검역이 있다고 해서 검역에 대해서 살짝 궁금한 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쿠아프로 대표 방주입니다자 예, 예. 네.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검역이 잡혔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네. 이게 매번 검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통 그렇지는 않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장치장 이라는 보세구역 장치장 이라는 걸운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어느 어떤 경우냐면은 공항에서 원래 저희가 시간 내에 데일타임에 이제 검역소가 문 닫기 전까지는 저희가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이뤄 랜딩이 되고 이제 창고에 반입이 되면은 그때는 검역을 받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검역을 정상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세 차량이나 일반 좋은 차량에다 태워가지고 일로다 데려와서 여기서 다시 이제 케어하는 시스템인데, 아, 어, 비행기 회사로 해서 저희가 리마에서 이제 물건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아, 리마? 네, 리마에서 이제 페루 리마에서 출구, 출항을 했는데, 얘가 이제 비행기가 연착이 된 거예요. 지연이 아, 돼가지고, 원래 도착 시간이 4시인데, 4시가 보통 보면은 그 반입되는 시간이 4시에서 보통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려서, 음. 그 시간 안에 들어오면은 다, 다행히 이제 6시 전이니까 검역을 받고 끝낼 수가 있었는데 음. 그 지연이 되면서 이제 그 시간이 늘어진 거죠. 음. 그러니까 검역선은 음. 6시에, 6시에 문을 닫아야 되고 아. 그러니까 급하게 저희가 이제 세관에 전화를 해서 사수장치를 신청한 거예요. 어제도 되게 극적으로 신청했네요. 아, 네. 아. 그래가지고 여기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뭐 10시 다 돼서 여기 도착했어요. 아. 아.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나마 애들은 이제 다른 데다 안 놔두고 이제 창고에다 그냥 안 어, 방치를 안 하고, 그래도 어항에다 집어넣고 저희가 기존에 타소 그 검역소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여기서 검역을 다 받고,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세관 통관까지 끝내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판매나 분양이 이루어지는 아.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지금 검역이 끝난 끝난 건가요? 아니요, 아니? 이제 이걸 붙여놓고 지금 사실 검역은 끝난 상태고요. 아, 검역은 네. 끝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세관에서 그 통관이나 이제 세금 계산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전에까지는 저희가 이검역표를띌 수가 없어요. 아! 네. 아, 네. 아 네. 그분들이 와서 띄어야, 띄어야 되는까요 그렇죠. 아 이게 세관에서 오셔서 합격을 해주고 이제 떼주고 아 인보이스 상태나 이런 걸다 확인한 다음에 음 마리수상태 확인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이제 뗄 수가 있어요 아 네, 완전 정산이 끝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에 네. 영상 중에 한번 저희가 수입 현장까지 이제 디케가 갔었는데 네. 거의 대부분 그 수입 현장이 공항에서 그렇게 새벽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 네. 아. 근데 그리고 그때는 그럼 좀 특별한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검역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 지난 후에 이제 그 비행기가 이제 랜딩이 돼서 아. 그래서 이제 창고로 반입이 된 아. 상태인데 범역을 다음날 받아야 되니까 아이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산소가 무지려거나 그러면은 네. 그래서 저희가 깨끗한 물하고 범역수업 가지고 와서 그걸 그... 거기서 보세장치에다가 이제... 어... 보수... 보수작업이라고 하죠. 아, 보수작업? 네, 네. 을 신청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승인을 받고 들어가서 물건을 꺼내주시면은 이제 거기다 네. 이제 에어들을 갖다 다시 이제 물을 빼고 재포장을 하고 산소를 다시 재주입하고 아 해서 애들이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경우는 거의 1년에 몇번안 돼요. 사실 예. 그럼 이 영상을 저희가 여기 띄워드릴게요. 여기 짠 아,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드릴 텐데 아까 열선장님께서곧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1층에또 카페도 차리시고 하신다고 들었는데 역시 오픈 날짜가 언제인지? 오픈은 지금 4월 중순 정도로 잡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5월까지 5월 달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서 지금 한창 작업 진행 중이시죠? 예, 네, 아. 지금 작업 진행 중이고 이제 카페 인테리어가 다음 주부터 들어가요. 아. 아. 네. 그럼 1층은 네. 카페고. 그니요 1층이 전시장이고 아. 2층이 카페가 되는요 아. 네. 그럼 1, 2층 2층으로만. 네네네 네. 그렇게 운영하고 저희가 그 사무실은 따로 갖고 있고 아. 어장이또 따로 있어요. 분양할 수 있는 어장이 아. 지금 아. 그어장도 지금 공사 중. 이에요 아,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운영을 하려고. 음. 음. 어 지금 앞앞 앞으로 이 지금 여기 지점보다는 옮겼을 때 카페도 있고 해서 일반인들이 더 접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들 오셔서 아쿠아 프로에 오셔서 많은 열대어들을 보고 또 사가셔도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 사가셔도 네. 되니까 꼭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하시면 한번더 네, 저희들도 한번더 저희들도 한번 네. 그때 이전 영상 한번또한번더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쿠아 프로에서 애니멀로티비의 테드 2K 네 아쿠아 프로 좋아요 니몰로 TV